막막한 집값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 내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 현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나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홈 청신호 프로젝트 내집 마련의 청신호를 켜드립니다 사랑한다면 함께하세요 한걸음 잠고 스마트 세탁방 청년과 신혼부부의 꿈과 희망을 청신호 프로젝트